자,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를 것 같지 우리가 올라가서 이거 가지고 뽑게 할까? 어, 안될까? 오늘 참가하는 사람들한테? <웃음> <웃음> 음... 그요 1주일 한테 하는 거다지 키부들어 이거 이가아 5초 속보자 한 번씩만 더 바꾸세요. 바꾸세요. 바꾸세요.